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대구 경북 뿐만 아니라 작은 중소도시까지도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했던 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현재 포항 같은 경우도 40%, 42%, 3% 정도의 하락해서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두어 SQF 브로지오 1단지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한 단지입니다. 실제 매매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거래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일부 거래가 되면서 19년도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5억 중반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근자에도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요. 2월달 3월달 할것 없이 3억 초반대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대부분 다 빠져나갔는지는 몰라도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저렴하게 거래되는 것은 3억 초반이지만 아직까지 19년도 금액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 19년도에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6,700, 2억 중후반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는 34평 A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고 B타입 거래가 없고 30평 A타입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중반대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고가는 4억 초반대까지 올라갔었고 근자에 그나마 2월달 1월달에 거래되는 금액은 3억 초반대로 다시 내려와서 일부 거래가 되었다 다음은 창포메트로시티 2단지의 세대수는 1640세대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고층은 33층 이고요 그리고 중공은 18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평균적은 금액은 19년도에 1억 후반대 거래가 이루어진게 평균적인 금액인데 갑자기 2 9년도에 급상승을 하면서 최고가는 3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다가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일부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근자에 마찬가지 23년 2월달에 1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더 매매를 하려고 하는 매물은 아직 44건의 매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5평 C타입 마찬가지 거래가 없고 B타입. 뭐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1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3억 초반대, 근자의 일부 거래가 되었는 건 2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28평 마찬가지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초반대, 최고가는 3억 중반대, 그리고 근자의 1월달에 2억 3,200에 거래된 이후로 거래가 없고, A타입 거래가 없고 29평, 평균적인 19년도의 거래 금액은 2억 초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3억 중반대, 그리고 건자의 3억 초반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33평 마찬가지 엄청난 거래량이 이루어졌는데 19년도에 2억 중반대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4억 초중반대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건자에도 일부 거래량은 많았었지만 은건자의 2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2019년도에 가장 거래가 많았는 시점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매매가 43건 전세가 19건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 그리고 전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매매가 2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가 3억 초중반대에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매매가 근자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2억 중반대의 매매 금액인데 전세가 기본적으로 2억 중후반대에서 후반대까지로 그리고 22년 5월달 지금 23년인데 전세 기간을 평균적으로 2년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여기 어느 호나 할, 하나 할것 없이 경매로 넘어간다면은 실제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전세로 해서 갭 투자를 많이 했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런 갭 투자의 매물들은 결국은 투자와 투기 때문에 갭투자를 했는 것이지 실수요자 위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는 것은 아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갭퇴자와 매매와 연관성 그리고 현재 매매로 나와있는 매물과 전세냐 매매냐 그런 연관성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세에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 이단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어느 곳을 다 찍어봐도 이런 상황들은 절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파트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년 뒤에 2, 3년 뒤에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무조건 그 얘기가 틀리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하고는 많이 상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설명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실제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매물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포항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 176건에 전세가 234건이나 있어요. 이런 차트만 대강 봐도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축아파트의 1700세대의 대단지 그리고 청수는 17층 그리고 사용승인은 23년 4월입니다. 신축아파트죠. 신축아파트의 대부분 몰빵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4평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가격이 1억 후반대 최고가는 2억 중반대 그리고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근사에 다시 1억 후반대로 거래가 되었고 24평 a 타입은 뭐 이게 제대로 좀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만 본다면은 뭐 예전에 20년도에 가격이 2억 초반대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2억 중 후반 후반까지는 안가죠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28평 b 타입 마찬가지 예전 금액은 2억 중반대에서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그냥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억 초반대까지 내려가고 근자에 2월 달에 다시 2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28평 c 타에 마찬가지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중 후반대에 뭐 크게 상승하지도 않았고 일부 하락을 조금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2억 7천 그리고 거래는 없고 32평 a 타입 평균적으로 3억 초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반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크게 마진이 없어요. 없고 2억 후반대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고 중반대에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32평 비타의마상가지 최고가로는 3억 초반대 그리고 거래가 없이 이후 후반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실제 뭐 전세는 신축이다 보니까 거래된 내용들이 없을 것이고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매물이 176건이면 현 상황에서는 당연히 내려서 거래가 되지 가격이 상승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매보다는 전세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어떤 매도인들의 상황들이 눈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실거래 내역들이나 아니면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만 봐도 실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격이 하락해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거나 제가 봐도 한눈에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설명을 안해도 이런 PC를 이용해서 거래되는 동향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보는 어플들 그런 것들만 충분히 봐도 현재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아파트를 하나하나 찍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20%, 30%, 40% 급락했는 아파트 위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는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거래가 많이 없거나 아직까지 급락이나 폭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거래가 되어야 몇 프로 하락이 되었다. 최고가 대비 뭐 금액이 얼마 정도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거래가 되면서 어느정도 20-30% 3 0 4 0 하락했는 부분의 아파트만 설명을 한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직접적으로 관심있는 아파트를 보시려면 은 이런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음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더욱더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환호해맞이 그린빌인데요. 세대수는 2023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죠. 청소는 25층. 건축은 2005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2016년도에 가격이 1억 9 0 0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19년도에 8천만원까지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다시 급상승을 합니다. 계속 쭉 타고 올라가면서 최고가는 1억 초반대까지 거래되고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어요. 25평 비타입 마찬가지 2016년도 가격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2018년도에서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최고가는 1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근자의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1억 초반대 그리고 2월 3월에는 달큰 거래가 없었고요. 25평 a 타이 마찬가지 동일하게 16년도에서 가격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19년도에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요. 조금 보기 드문 그런 차트인데 다시 1억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근자 1억 중반대에서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3 0평 마찬가지 마찬가지 또 내려옵니다. 16년도에서 내려오다가 19년도에 1억 초반에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2억 초반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내려오면서 현재 이후에 거래는 없고요. 서른평 비타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은데 동일하게 16년도에서 가격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19년도에서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2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다가 근자의 일부 2월달에 2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그 전에는 1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는 3평, 34평 C타입은 거래가 별로 없이 19년도에 1억 중반대에서 그리고 2억 초반대 그리고 근자에 다시 1억 후반대 만두평 마찬가지 19년도에서 가격이 오릅니다 오르면서 3억 중반대까지 가격이 뛰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1억 후반 이었는데 2배 이상 가격이 뛴다고 보죠 그리고 나서 다시 2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19건 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금매물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많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전세를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서 계속 상승을 하셨대 최고가가 1억 후반대까지 전세가 이루어졌는데 전세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죠. 이런 전세가 이루어졌는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 30평도 어느 정도 일부 전세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30평 비타했거등 경우는 대부분 전세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는 아파트들도 실거주보다는 대부분 웹 투자를 위해서 전세를 안고 구입했는 분들이 많다. 사실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전세와 매매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 전세냐 매매냐에 따라 현재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할지 아니면 어느정도 행보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봐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포아이파크 3차 같은 경우도 실제 19년도에서 일부 가격이 상승하면서 1억 후반대에서 최고가는 3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고요. 실제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근자에 내려오면서 2억 초중반대까지의 거래량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 8평 큰 거래 없고 35평 A타입 거래 없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재 매매는 4건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나마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내가 딱 지정하지 않고 가격이 좀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아파트를 조금 눈여겨서 보시게 되면 은 아무래도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영상 마찬가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